창세기 40장 읽어볼게요. 1절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즙을 바로에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에 손에 들였노라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같이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맨윗 광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20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